그래서 좀요겨 가지고 이 온다는데, 아 그래요? <s> Saucer> m m h -hmm. 그렇군요 전작을 이렇게 돌려보셨나요? 전작다는거죠응 전작하는거죠? 그렇구나이식점 자극하려나? 응 이것들 나오고 어 무심것들 자극 걸어놓는거라 그렇군요